나중에 응. 내년에 배우고 싶은 거? 아 어, 영어. 영어 배우고 싶어? 어. 유치원이랑 영어. 어그두 가지만 배웠으면 좋겠어. 아. 어.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없어? 아또 어, 영어는 뭐지? 아 영어. a b c 지 영어. 배우고 싶어? 어. 응, 한글도, 응. 응. 한글도 배우고 공부도. 나, 나, 나, 응. 나, 나, 나 책도 책도 아, 예. 많이 아, 예. 보고 싶어. 이제 오늘 잘 보잖아. 예예 음. 맞죠 그러니까 음. 그런데 음. 읽고 싶어. 책도 음. 아, 이름 네. 글씨 있잖아. 음. 아, 집도 글씨. 글씨를 보고 읽고 싶다고. 그럼 음. 한글도 잘 배워가지고 음. 읽으면 되겠다. 음. 음. 음. 내년에 그러면 하는 음. 거야. 음. 한글 공부 음. 같이 할수있겠어할수있 음. 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 음. 힘들이지 않아 그렇게. 힘들... 아 힘들게 음. 그렇게 힘들지 않아? 음. 아 잘할 수 있을까? 어 음. 아, 뭐. 음. 아, 화이팅할게 어 요즘에 재밌는 게 뭐야? 어, 어... 어 재밌는 게어 장난감 놀이 장난감 놀이 하는 게 재밌어? 어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재밌지? 어 그치? 매일 친구 집 주말에도 친구 집 가고 싶다고 하잖아 아, 어. 그렇지. 친구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 응. 아니 커서 되고 싶은 거. 아. 어. 어.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 되고 싶은 거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떤 쪽을 로하고 싶어? 아, 해린이 토끼 변신 하고 싶어. 어. 토끼. 변신하고 싶어. 토끼지. 나중에 커서 토끼 변신 하고 싶어? 아, 어. 토끼가 너무 길이잖아. 음. 원래. 토가 귀만 길잖아. 아니야. <웃음> 아, 팔도 <길>. 길어. <웃음> 팔도 길어. 어, 도 길어. 어, 토끼. 어, 길어, 토끼가? 어. 나 길쭉길쭉 해주고 싶구나. 응. 팔 길쭉 안 할래. <웃음> 어? 그냥 클래. 그냥 토, 거야? 토끼처럼 클래. 토끼처럼 크고 싶어? 이빨 좋아고 귀도 하고 머리빙 기도 하고 대이만마디 혜리야 응? 어? 혜리야 세상에서 응 어. 아름다운 게 뭐가 있어? 해리가 아름다운 뭐게? 혜리가 보기에, 해리가 보기에 응. 아름다운 게 뭐가 아름다워? 세상 보면 엘사 어, 치마 엘사 <웃음> 치마가 아름다워? 아 어. 그리고 어 너... 신대된다 치마 신데렐라 치마? 응. 어. 음. 아니, 길을 걸어다, 보, 걸어다니다 보면, 어.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어.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 어. 해리가 보기에는, 봐도 봐도 너무 좋은 게 뭐가 있어? 어. 그름 <웃음> 또, 이, 이렇게 봐봐. 이렇게 까는 것도 고그름 보고 싶어. 이렇게 이거 깔고 구름 불고 보고 싶어. 아 돗자리 깔고? 어. 여기 가방 들고 또 여행 가면 좋겠다. 그럼 꽃이 필 거야. 음. 꽃은 너무 이쁘고. 그러면 어 바구니 들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어디를 봐? 모르겠다 아니 봐. 사람들. 아 바구니 들고 사람들도 보고 꽃도 볼 거야? 응. 어. 음, 멋지다 그치 음. 그게 생각났 그게 좋을 것 같아 어, 엄마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 우리 사이좋은 친구잖아 맞아 사이좋은 친구 맞아 응? 그런데 응? 가, 사람들은 응? 다 강아지 챙기고 응? 가면 안되는데? 왜? 아 음... 자꾸 망망그래 밖에서? 어, 거... 어 그러면 시끄럽잖아 아 그렇지. 그럼 강아지는 데리고 오지 않는거로응 어, 어. 그래 그래 그런데 너무 불쌍한 땅콩이는 티비 틀고 가자 불쌍한 땅콩이는 어, 가아 <웃음> 땅콩이도 데리고 가자 불쌍하니까 아구. 알겠어 아구. 그러면 약속 아구. 약속? 땅콩이도 데리고 가자 응? 음, 좀 그러면, 시끄러울 수 있어 그만큼은 우리 집 말라고 하자 애쭈. 아 그럴까? 얘기하자 우리들 아, 조용히 하자 그럴까? 밖에서는? 애쭈. 어 얘기해서 자니까 좋다 맞아 얘기하면서 자니까 좋지 응나 어저께도 해도 얘기하면서 자라고 했잖아 맞아 얘기하면서 두 시간 동안 안 잤지? 응 <웃음> 가게 갔대 과자 사러 갔대리 신나게 뛰었다. 어 오늘? 어. 신나게 뛰어갔었어. 어. 왜? 아 너무 신나가지고. <웃음> 무슨 과자 샀는데? 아어 양파 과자. 양파링 먹었어 오늘? 어. 그양 엄청 많은데 그다 먹었어? 어. 진짜로? 어 진짜 맛있었다 또 그런데. 양파링 맛있었다고? 어. 어떻게 생겼어? 아 동기 단기 안겨서 빵 꽂았다. <웃음> 그거 다 먹었어? 응. 그러니까 밥안 먹었지? 응. 조금만 먹어야지. 그거 다 먹으면 어떡해? 응. 다음엔 조금만 먹어? 응. 혜리가, 응. 해리막 장난감 응. 던지고, 응. 동화책 찍고, 응. 그러면, 혜리가 응. 속상하잖아. 해리가 속상하잖아. 응.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 어, 엄마 생각. 어? 엄마 생각 왜 엄마 생각 그래? 아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뺏으고 그러면 엄마가 일러야지 엄마가 혼나잖아 태리한테 아, 아 그럼 엄마한테 일러서 태리 혼나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 또박또박 잘하지 태리 <웃음> 또박. 어 또박또박. 엄마가 이해하기가 쉬웠어 그렇구나 응. 근데 만약에 테리가 응. 없었으면 테리 응. 장난감 뺏는 사람도 없고 동화책 찢는 사람도 없잖아 응. 그러면 테리가 없었을 때가 더 좋아? 아니 너무 심심해 아 테리 없었을 때 심심했어? 응. 지금은 너무 좋아? 응. 근데 테리 동화책 찍고 그러잖아. 그래도 괜찮아?